포라클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고요 자, 편하게 앉아서 자 편하게 이완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생각들 잡념들 상념들 다 흘려보내십시오 이게 어째니 저게 어째니 생각이 어째니 생각과 다투느라 생각과 씨름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생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텅빈 나가 두십시오 피어서 경계가 사라지는 경계가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나에 머물러 보세요 자 그렇게 텅빈 나의 의식이 근원의 축복과 또사랑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우주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에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주의 축복과 사랑은 계속해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우주의 축복과 사랑은 계속해서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우주의 축복과 사랑은 하염없이, 끝없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사랑을 깊고 깊은 그 따뜻한 사랑을 허용하고 또 허용하는 일 뿐입니다. 그 모든 축복과 사랑을 허용하고 또 허용해보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보세요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머무는 존재인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사랑과 축복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로 모두 녹아내리고 깊이 치유가 됩니다. 깊은 울림이 깊은 사랑이 아주 깊은 우리의 무 t e 까지 치유하고 정화해 줍니다. 자, 아,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세번 말하면서 서서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